어머 체리야 체리 헉질해요. 에너큰큰 사람이 너, 이렇게 잘잘 잘. 응. 소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손모가. 이렇게 해줘봐,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망고는 엄마랑 기소리에게 관심이 있어. 아유, 둘이 꼬리세우고서는 아주 그냥. 일로와, 망고. 어, 와, 핫, 지랄. 봐봐, 봐봐. 어! 첼리야 <웃음> 체리 하악질해요 네 아! 바바, 바바. 아 이러고 있구나 체리 리는 거요.